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입니다. 저는 좀 약간 제목이 거창합니다. 이 AI와 클라우드를 통한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부분들이 제목이 약간 낙색성이 있긴 합니다만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마 앞에 전 세션에서 좀 많이 언급을 해주셔가지고요. 사실 요즘 AI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만든 기술의 하나의 어떤 지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런 용어를 빼놓고, 빼놓고 얘기를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메타버스 하게 되면 갑자기 또 이, 어, 가상세계 정말 뭔지도 모를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건데 사실 이 인공지능과 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 메타버스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보자면 디지털 세계에 대한 부분들로 정의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비즈니스 혁신을 과연 이룰 수가 있는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뭐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걸 보고 저도 약간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요? 지난해 어떤 어드벤텍 행사할 때도 이게 그 동영상 녹화를 해가지고선 그 녹화만 하고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뵀거나 그랬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직접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치 지난 2년의 어떤 그런 그 코로나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전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불과 몇 개월 그리고 현재도 계속 코로나 환자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모습과 실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런 세미나를 듣는 그 느낌은 어떠신가요? 다르죠? 다릅니다. 사운드가 틀리고, 이런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디지털로 뭔가를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이 의미가 없었고, 그런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없냐, 절대 그렇지 않죠. 즉, 어찌됐든 그런 기술적인 변화가 팬데믹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또 뭔가 진일보, 물론 후퇴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 어떤 흐름이라든지 변경들이 기술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서 뭔가 사회가 변화하는 부분들로 물론 있긴 하겠지만 각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염병에 나돌면 예전에는 동굴로 숨었습니다. 요번에 전염병에 나돌면서 살아남은 사람, 즉 살아남은 기업은 뭐냐면 디지털로 도망, 디지털로 전환했던 기업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 오늘 어드벤텍에서 이런 AI, IoT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디지털라이즈해야 되고 인공지능 기술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IoT 기술이 점점 더 많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과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C, C 레벨에 계신 분들, CIO, CEO 많은 분들이 우리 혁신해야 된다. 혁신해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고객한테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혁신의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혁신을 하려면 내가 이 기술을 어떤 새로운 어떤 AI 기술을 쓰면 혁신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AI를 쓴다고 해서 뭔가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잘 되거나 매출이 두세 배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가 사실은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해요 뭐 오늘 많은 기술 기업들이 저희 같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이라는 기업들이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얘기를 하시고 하지만 그러한 기술들이 나에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것을 잘, 아시고, 잘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과연 신기술 도입만으로 우리가 혁신을 이뤄낼 수있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시대가 변하고 판데믹이 또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로서 새로운 경쟁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놓치기 싫은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미래의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들로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술 도입이 중요한 거지 뭐 단순하게 신기술을 도입해서 그런다고 이런 혁신적인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김정우 상무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데이터, 그... 벨루지라는 데이터 폭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 생성하고 있다는 거죠. 에폰카 레이싱을 한 트랙을 돌면 1타라이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전기차가 서울에서부터 수원까지 가는데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해요. 배터리, 차 상태 그런 부분들 사실 그게 다 데이터죠. 지금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 어드밴 IoT 기술들 때문에. 그럼 그 데이터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할 거냐는 거죠. 비즈니스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단순하게 저희 데이터 잘 모으고 있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데이터 다 모으고 계세요. 놀라울 정도로. 그럼 그 데이터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제대로 못 모으고 계세요.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는 모으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지 모르니까 모으기만 하시는 거예요. 모으시다가 버리기도 하시고. 제가 하나의 버, 시작하자마자 하나의 동영상을 기반을 가지고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와사키 중공업입니다. 일본 중공업 회사인데요. 잘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톰 크루즈 나왔던 탑건 영화에 톰 크루즈가 타고 다니던 아파, 그 오토바이가 가와사키, 즉 대부분은 가와사키 중공업을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도 만들지만 어, 기차. 열차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관련 중공업 제품들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어떻게 혁신을 했는지 잠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日本では我々ロボットを開発する人間てやはり子供のように親である我々開発者がっとした動きのおかしさにくかどれだけきつくかってことは極めて大事だろは実は止めちゃいけないロボットは実は止めちゃいけないロボットはずっと働き続けないとけないうそういう市民を現場でトラブルが現場でトラブルが発生した止まってね生産が止まってしまうそういったシステムの検討に大変で非常に大変です<笑> パーセプトを活用して今まで気づかなかったようなブルであったりトラブルといったものを呼びかけると考えております遠隔地の方がいてくれるだけで一つの作業現場であったり技術力であったり知見ていったものを流すだけではなくて複数の作業場といたところに提供しまして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即時にトラブルシュートを迅速化できますそれがデジタルツインの世界ができますと 実際現場に行かなくてもそのトラブルの状態がテイトルように分かってそこでも直すことができるそういったものが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がですね仮想空間の中で全部調べれるようになるメタバース完全なるメタバースの世界開発から設計内視は試験まですべての工程っていうのを仮想環境上で実行できますマイクロソフトさんとマイクロソフトさんとインダストリアルメタバースの世界をぜひ一緒に実現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바와사키 중공업이 마이크로스트를 찾아와서 첫 번째 얘기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생산 라인에 그 협업 로봇, 협동 로봇이 들어가는데 가끔가다 멈춘다는 거예요. 그 로봇 암 하나가 멈추게 되면 라인 자체 지연이 쫙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고장 나지 않게 해달라. 근데 고장 안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프리딕트메인터너스 언제 고장 날지 알게 해달라라는 게 가장 큰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센서로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로봇을 어 데이터 수집해 가지고 센서 데이터로 어느 정도를 확인을 했는데 현장 작업자가 로봇을 보면 이 로봇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시 또현그패드 같은 걸 가거나 아니면 현장 가서 또 데이터를 확인해요. 아 그러니까 야그 너무 불편하다. 홀로 렌즈를 이용을 해 가지고 로봇을 쳐다보고 있으면 얘 현재 액추에이터 온도가 어떤지 뭐 현재 부품 교환 주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 눈앞에 띄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서 아, 잠깐 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서 모형을 만들고 그걸 실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한, 한 번도 안 쉬고 6개월을 돌리니까 고장의 나래를 현장에 있는 기계가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 있는 데이터로 실험을 시뮬레이션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문성 있는 문제 있는 엔지니어들을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머시브한 가상 공간에서 같이 로봇 암을 놓고선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본의 중공업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단몇 개월 만에 저런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해 가지고 작업자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혁신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로봇 암이 안 멈추면 자기네들 생산 라인에 영향을 덜 주게 된다는 거죠 기술이라는 걸 메타버스 하니까 난 모르겠어 메타버스 하려면 뭘 해야 돼? 뭘 사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문제는 뭐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걸 쓰면 되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프로세스는 제가 어드벤텍 세미나 한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했을 때 그때 했던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맨 끝에 메타버스라는 단어 그프로세스만 들어갔을 뿐이에요. 시작은 IoT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하고 그거에 대한 모델, 모형을 디지털 공간에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업을 하기 위해서 가상 공간에서 이런 그 모델이라든지 그 공간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 별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계속 뭐 예를 들면 제가 20년 전에 인터넷을 여러분 인터넷에 투자를 하십시오. 인터넷 기반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면 아이 웃기고 있네. 그냥 핸드폰에 문자 보내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을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메타버스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서 현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자산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고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다면 라 그것이 곧 기업 경쟁력이 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이미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 제가 이거 제 이런 말씀드린 기술들도 이미 많이 검증이 되어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개솔린을 블렌딩하는 겁니다. 실제 이거를 큰 사일로에다가 가솔린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걸 잘못 섞으면 개솔린이 넘쳐요.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인화성 물질이어고 바로 불이 나서 큰일 납니다. 근데그거를 직접 하지 않고 디지털 트윈 이런 가상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던 물리 엔진이랑 데이터를 해보게 되면 실제 가솔린을 섞지 않아도 저런 가상의 데이터만으로도 어떻게 얼마만큼의 양을 넣고 어떤 속도로 회전하면 넘치지 않고 잘 블렌딩이 된다는 라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문제를 고칠 수 있어요. 현실에서 우리가 뭔가 해보고 고칠 수 있지만 그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과 돈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에서 하게 되면 그런 거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을 벌기 위함이에요. 메타버스를 쓰는 이유는 현실에 부족한 공간을 디지털 공간에서 사용하기 위해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데 왜안 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기술들내몇 가지들 중에 이런 현장 작업자들한테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죠 새로 출근을 했어요 어떻게 조, 조립을 해낼지 모릅니다 홀로렌저라는 장치를 머리에서 쓰고 하게 되면 조립 위치라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가상으로 그 만든 비교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토크렌치를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많은 뿌리 기업들의 문제들이 뭐냐면 숙련된 분들이 지금 거의 은퇴 시기가 다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실제 그만 숙련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해결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공장에 가지 않아도 공장의 복잡한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홀로그래픽이란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원격에 있는 뭐 저쪽 충주나 아니면 마산까지 가지 않아도 그 현장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 눈앞에서 복잡한 프로그램 없이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건물을 홀로그램으로 띄워서 그 건물 그 공장 상태 현재 실시간으로 리얼 타임으로 공장의 어떤 무균실의 상태 제약해서 합니다. 무균실 이 온도, 습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균실 상태,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복잡한 학습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숫자와 드랍다운 리스트 박스로 된 기업용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 있으면 공장을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의 공장도 한 번만 투어를 해보게 되면 공장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도 필요 없어요. 자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사실 일을 하면서 저, 저, 여러분이랑 저도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만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어, 홀로그램을 띄워놓고 나만 이 홀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격지에 있는 사람 저기 이렇게 약간 사람처럼 보이진 않지만 어찌 됐든 사람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저 홀로그램을 제가 보는 것처럼 보고 있고요 아 여기 크랙이 있네 이거 유지보수를 해야 되네 이거 가만 놔두면 무너지네 이거를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데이터를 보면서 아담 모리스나 뭐 레이첼 피터스가 여기가 문제인 거어나 그거 막은 못 봤는데 야 역시 전문가는 틀리네. 이거 가서 점검을 해야겠네라고 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현장에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어, 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전문가가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도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이 사진을 전 보여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특수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다리인데 아직도 현재는 많은 센서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뭐 GPS, 자이로, 뭐 여러 가지 카메라, c c t 다 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람이 올라가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 다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그 이후로 성수대교 붕괴 이후로 다리가 붕괴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렇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보는데 영종대교, 인천대교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어마어마하게 세게 붑니다. 현장 작업자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모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람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작업 현장에 사람들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냐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홀로그램과 같은 데이터 포토메트리 기술 자, 센서 기술을 이용을 한다면 굳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빈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현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곧 비즈니스고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면 이런 아바타가 됐던 저는 사실 잘 어색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더는, 저는 더 좋지 왜냐하면 저는 좀 연식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일을 할 젊은 세대들은 저희랑 달라요. 모든 면에서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사람으로 얼굴 보고 이렇게 회의를 해된다 그렇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바타로 와서 회의하고 해도 저, 절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시대의 과거 같은 방법을 어, 강요를 할 거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아바타라든지 사람이 믹스쳐 돼가지고 회의를 할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지난 주에. 어, 이그나이스라는 행사를 통해가지고 본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팀즈 같은 화상회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저는 아바타를 꾸미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어, 좀더 확대가 되고 저 아바타가 정적으로 얼굴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해서 감정표현도 할수 있고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기능들이 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여전히 좋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메타버스라든 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들이 계속 점점점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 기술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뭐 당연히 사람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기술을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로서. 그 기업의 경쟁력이 또 결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서 비즈니스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 비즈니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미래 인재, 아니, 현재 인재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자, 주어진 조건을 두고 누가 누가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인재를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문제를 빨리 푸는 건 기계가 합니다.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자 우리 회사가 뭐가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발견 능력은 사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그 문제를 발견하고 어떤 기술을 도입할 건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 제가 보여드린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오후 시간에도 나올 수 있는 기술들은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보면 인공지능, 오 인공지능 좋아. 인공지능 적용해야죠. 근데 인공지능을 밑바닥부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기술다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자 코드, 죄송한 얘기지만, 기터브란 데 가면 모든 코드가 이미 다 있어요. 기터브에 없는 코드를 짤수 있는 개발자는 진짜 매달 안될 거라고 봅니다. 아, 여러분들이 개발자 어떻게 보면 기터브에 있는 걸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실제 그게 맞고요.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경쟁력이 되는 부분들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대신 막 자체로 다 만들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밑바닥 부터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라고 있는 인텔 엔비디아 어드벤텍 같은 그런 파트너를 통해서 그 기술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과거를 추적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어, 갖는 것이 기업의 가장 큰 어, 혁신을 위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